어 um, 저는 이런 평가 자체가 되게 냉정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냉정한 평가가 없으면은 um, 이제 여러 뭐 이제 어, 하, 이제 게임을 하시는 플레이어분들에서도 이제 당연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. 저는 그냥 보여준 이 시즌 내에 보여준 뭐 임팩트대로 정말 어탑탑그20 선수가 잘 뽑혔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못뽑못 못 뽑히고 이제 높은 데 있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그 시즌에 어그번그 그 시즌은 그냥 좋은 모습을 못 보였더라는 말씀이니까 뭐잘 해야죠. 네, 약간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 그래도 그냥 저한테 되게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